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여와 앞에 서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무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에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이 다 멸하였습니다 음 오늘날 이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과학적 증거를 찾아서 화산 폭발에 일어난 현상으로 그 증거물을 찾습니다. 뭐 화산이 폭발했든 땅이 소산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다. 다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도 지진과 뭐 핵전쟁과 그 어떠한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 속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됩니다 자기의 자존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멸망하는 소돔 땅에 자기가 수고하고 또 공로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 인정함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두고 나온 옷가지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저거 내가 한 건데 저거 내가 번 건데 여전히 인간의 본성 속에서 구출함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어, 27절에 보면 이것과 이제 대조하여 나타나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새벽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전날에 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에뭐 감추겠느냐 하면서 소돔의 멸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 전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어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의인 50이 있어도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의인 10명까지 기도하면서 줄였던 장면이 에 있었죠 에 바로 그 기도하던 어 그곳 그곳이에요. 어, 그곳에서 어, 보니까 소돔과 고무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이 눈을 보라 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예, 우리 성경에 눈을 들어 그냥 본인 보았다는데 예, 하나님이 보라, 보게 해 주신 거예요. 어, 내가 멸하리라 했던 이 소돔의 실상이다. 이것이 예, 보니까. 예, 잿더미가 돼서 연기가 아주 불길같이 이렇게 치솟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성경이 하고 싶은 이 본문 속에서의 핵심적인 우리에 대한 도전은 이거죠. 29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 소돔 그땅 뭐 고무라 아드마 스보임 이 지역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 이게 소돔성이죠.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출하셨더라. 내보내셨더라. 음. 롯이 살아난 이유가 사모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그 신앙의 모습과는 다르게 성경이 기록되어 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 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에, 구출했다. 구원했다, 내보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어, 어, 만약에 그 본문의 의도 그대로 흘러간다면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에, 기도, 기도가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기도,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의 어, 중보적 기도 때문에 에, 롯은 에, 그 구출받았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로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어, 죄인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어, 틀림없는 구, 구원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하나도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인 죄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내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을까 지금 이 시간 처음 생각해 본다 여기 생각하사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잊지 않다 또는 기억하다 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기억하사 이게 좀더 언어에 가까운 번역 같아요 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는 건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뭘 기억하신 건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신 건가 어. 뭘 기억하신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언약 네. 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대체 뭐길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롯을 그 정말 멸망하기에 마땅한 이 한심한 롯을 에, 정말 우리와 똑같은 롯을 <웃음> 구원하셨나 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대체 뭐가 있길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어, 롯을 구원했다고 하시나 어,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고스란히 선명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대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둔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 안에 그 뭐가 있나 이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를 그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말씀의 저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 언약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에 대하여 뭘 기억하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를 예수가 받는다 예수가 그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점검해 보죠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9절.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과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될뭐 조건이 뭐예요. 꼭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순양과 산비들기와 집비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사촌에게 준다. 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3년 된그 짐승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사이를 쫙 반을 가르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타는 횃불로 그 쪼개진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세요. 이게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쪼개지심 그리고 장차 이 모습은 이 쪼개지심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쪼개짐을 통하여 이 마땅한 쪼개짐을 통하여 받을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저주를 내가 이렇게 받겠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앞선 설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기 사이에서 쪼개져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이렇게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말씀하신 이 모습을 그대로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어 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그 의미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이 쪼개지심은 무엇에 대한 받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고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뭘 뒀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 사이를 쪼개고 횃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내가 쪼개지겠다 쪼개지는 이유는 너희가 나의 말에 대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나와 너와의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고스란히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지옥과 영원한 저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음, 내 약속과 말을 지켜내지 못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말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예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지, 말씀에 을말씀 대한 저주를 받은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로시. 또 롯과 똑같은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었, 있는 확실한 근거가 뭐냐 우리는 다 지옥 갈 운명이다. 왜 지옥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지키지 못한 대가가 뭐냐 쪼개져서 죽어야 되는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이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영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우리의 운명이고 실상이에요. 그런데, 롯을, 롯과 같은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며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며. 대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뭔데요? 그 안에 예수가 있다니까요. 예수가 대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이 저주를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받겠다 그걸 받음으로 1차적으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횃불 언약 속에 예표되어 있고 그리고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거구나 바로 그거죠 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어, 그 소금기둥과 같이 롯의 그 아내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스스로가 자존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힘의 근원을 자기가 삼으려고 했던 이 롯의 아내와 롯의 구원을 보세요 롯이 뭘 달랐나요? 아내와 뭐가 달랐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롯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롯의 아내가 가졌던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스스로 문제를 저주를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 소금기둥이 되는 거고 또처럼 로시 구원받은 이유는 철저히 여기에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안에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심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저주만 받으면 다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만 받으면 그러면 에, 그러면 구원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한 대가를 받는 것도 분명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서 받은 구원이어야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뭔 소리야? 창세기 2 6육장오절 보세요. 오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라고요? 지켰대요. 이게 완료시제. 아브라함은 내 말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이다 그가 아니라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완료시제니까 지켜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이삭에게 복을 주면서 이삭이 아 내가 이 모든 복을 받는 근거가 이유가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다 지켰기에 너가 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그럽니다.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그 15절에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 그렇게 돼 있죠. 뭐를 통해서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받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이방인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전달되고 받는 것처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을 다 지켰다. 윤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켰다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키긴 뭘 지켜요. 흉내는 좀 냈는지 몰라도 뭐 롯보다는 조금 앞섰죠. 어, 성품적으로나 뭐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 할때 어때요. 갑자기 만만해져 보이는 것이 두 번씩이나 안에 팔아먹고 어? 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시로 어, 이렇게 한다니까 다메색 뭐 엘리에셀로 하고 뭐이스마엘로 하고 뭐좀 순종의 모양은 내지만 철저한 순종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겁니까 네. 이아브람과의 언약 안에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두셨고 이 언약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서로 아브라함이 롯보다는 나아서 율법을 지켰다고 손쳐요 그러나 야구보서 2장 10절은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아브라함도 포함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범하면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모두 다 지키지 않은 거라고요 모두 다 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지금 내 윤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롯을 구원했다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지킨 거예요? 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두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를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지금 기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루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그래서 이, 이 기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렇게 말하죠.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의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화되는, 순종하게 되는 이름을 되는 성취하게 되는 영광의 때입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 소이다 여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요 어, 보편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 남녀노소를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그냥 이 세상의 코스모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약속한 그들 그들을.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네. 영생을 주기로 한 그들을 위한 죽음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까지 하나님으로서 그 본체의 영광,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며 순종하셨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에,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적 일에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 예, 사람이신 그분이 참 하, 하나님이시니까요. 죄 없는 사람의 모양을 갖고 계신 참 100%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다 지키시며 사셨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지키심이에요. 또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키지 못한 자들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받으시는 지키심이에요.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지금 다 주신 일을 이루어. 이루, 이루셨잖아요.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게 십자가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으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한 십자가에서의 철저한 순종을 하심.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6절이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구원하기로 십자가에 예수가 죽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다음 함께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온 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은 이제 지켜 갈 겁니다. 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완료라고요. 지키었답니다. 근거가 뭐예요? 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예요.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속에서 구원이 틀림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 신약을 포함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도 아브라함의 어떠함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꾸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구약의 모든 이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를 보고 구원받도록 하심이에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몽땅 다 예수 그리스로 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첫 번째 잊지 마세요 또 하나는 구약의 인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물이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모형 속에서 언약을 두시는 것은 그래 아브라함이 말씀을 다 지켰다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켰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오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다 지켰다. 그것을 너가 지금 비추는 거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말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내셨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똑같이 그 복을 받게 된 이방인인 우리,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를 내가 받거나 말씀을 지켜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언약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고요. 완벽하고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만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지금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음,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물으면 항상 제 답은 이번이에요 뭐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 율법을 무시한 은혜입니까 율법이 다 지켜진 은혜죠 은혜하면 그 율법의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과 반대가 은혜다라고 생각해. 아니요, 은혜는 율법 없는 은혜는 거짓이에요. 율법이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그 율법의 온전한 성취로 받은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고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영생이냐 영벌이냐라는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유함 우리의 구원의 넉넉함 확실함 담대함은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저주를 받았고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죠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세례받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이게 그림자지만 그냥 하나의 그, 그 모습으로 끝난 겁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십자가 안에서 벌어진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시 율법의 저주인 십자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죠 예,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킨 자로 받았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우리 그 요한복음 17장 그 뒷부분 7절과 8절을 마저 보세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대요 이, 이, 그 대체 어떤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좀 전에 6절에서 다 지키신 말씀들이죠 그거 줬대요 그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아, 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거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지키지 못한 말씀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지켜야 할 마땅한 말씀을 예수님이 다 지키셔서 주신 말씀들. 우리 안에 주신 이 귀한 계명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된 말씀들이에요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다 지키시고 이루신 말씀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래서 순종하고 지켜내야 할 말씀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아브라함을 품으시고 롯을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고 성취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보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누구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분명히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나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은혜야 그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내가 그 사실을 받아, 받아야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율법을 해결하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엄밀하게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어, 당신은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알,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네,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은혜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야지 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제가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뭐 율법으로 구원받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니 율법을 언제 다 지켰다고 이 교만한 사람 교만해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받은 구원은 거짓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기로 한 구원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고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이 죽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죠? 십자가의 발꿈치가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게 뭐예요 네 십자가로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발꿈치가 상하는 건 뭐예요 언약을 깨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언약의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이 언약을 온전히 지켜내신 것이 발꿈치가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틀림없으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하, 오늘도 은혜인데 어제까지 은혜였는데 갑자기 오늘 은혜를 거두시면 나는 이내 이 꼴을 보니까 나는 천국 가긴 글쎄 걸른 것 같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라 은혜로 이렇게 믿으라는 나의 영원한 지옥의 운명의 문제를 말씀의 저주를 나와 함께 내 대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안 지키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지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 당신의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지키신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저는 그걸 은혜라고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은혜는 율법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앞뒤 말다 빼고 그냥 구원은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단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지옥이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하여 지켜서 순종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말씀들을 준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고민을 해야죠. 어, 어 어떻게 살아도 그러면 이미 구원은 보장된 거네. 예수님이 다 했네. 난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만사 땡이네. 그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우리 신앙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이제 말씀을 예전에는 못 지켜서 고민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보니까 어, 예수님이 다 하셨네 그럼 나는 말씀을 다 지킨 거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 못하네 음, 그러면 나는 지금 오늘을 내일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 성도로서 신자로서 이렇게 사십시오 출애읍기 24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24장. 여러분 여기서 어 3절과 7절 준행하겠습니다가두번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살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 70은 에, 그 장로로 대표되는 수지만 예, 그 언약의 완성의 수 충만한 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수를 70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신내산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 돌판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어,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제 십계명을 줬죠. 그런데 신해상 꼭대기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어, 대면할 때 이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모세가 본게 아니라 등만 봤다고 그러죠. 어, 이때에 어, 하나님의 십계명 외에 모세오경 율법 이거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어, 기록된 건 십계명만 돌파만 갖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3절 여호와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줬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 목소리로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 말씀에 순종하고 어, 진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 그런데 계속 연결이 돼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 재단은 번재단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이 각을 띄워줘서 거기에 태워져서 희생되어져야 할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재와 화목재를 이 번재단에서 드리고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의 책,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어? 분명히 3절에 준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의 일이 벌어지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그 이것이 그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요. 음, 어떤 것에 대한 그, 그 3절과 7절 사이에 있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8절이 보다 자세히 설명해줘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랍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거나 지켜서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갈수 있나요? 어, 못합니다. 못하는데 왜 한다고 해요? 네, 자기 의죠. 로세 아내와 같은 자존성을 갖고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어이 정도면 얼마나 기특해요. 기특한 게 아니죠. 정말 예수를 믿고 안에 들어오면 1차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왜 주시죠? 너의 진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너가 내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래. 말씀 갖다 딱 대면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처절한 실상을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보게 하죠. 그러면서 나의 참혹함을 알려 주죠. 나의 비참함을 폭로시키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게 아니에요. 못 지키라고 준 거지. 못 지키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로서는 안 된다. 너의 세우지 말아라. 네 의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피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이다 의다 그리고 나서 3절과 다르게 7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가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9절부터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죠.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 함께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한 저주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모든 말씀들을 그계명을 우리는 다 지켰습니다 빵빵빵 터져야 되는데 다 지켰습니다 빵빠래가 터지듯 우리의 진, 진정한 환호는 이거예요 여러분 신자로서 고민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구나 이러고도 내가 천국 갈수 있나 아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회개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말씀대로 못 사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가 치고 들어오셔서 저주받고 말씀을 지키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백성들의 껍데기를 다 벗기는 겁니다 포장지를 뜯어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여전히 해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준행하겠습니다라는 3절과 같은 이 태도를 박살을 내는 거죠 롯의 아내와 같은 소금기둥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내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 말씀에의해 존재하며 말씀을 위해 존재하는 참된 인간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고 사는 겁니다 이곳이 말씀이 지금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하는 기능이고 역할이에요. 이걸 지켰다 못 지켰다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안 살아봐라. 네가 내 백성이면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못 견딜걸. 살면 부대기죠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기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고급스럽게 이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롯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엎으시는 중에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오신 내게 하라고 하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를 다 이루어시고 우리에게 지키신 그 말씀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세워가는 이런 거짓된 우리를 박살내면서 우리로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에 이 말씀들이 귀하게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절망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만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이요안타까움이요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다 지켜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묵상하며 곱씹으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기쁨과 영원히 함께 살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이미 와있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